생청 카카니레? 뭐... 아니 이나 카카는 시프사야. 왜? <웃음> 왜? 이게 뭐야 이거? 나 왜? 뭐 하고 있는?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유. 핑크색깔 포인터야. <웃음> 오, 아이, 기왕이면 저까지만 보여주던가. 아이, 그럼 너 조금 정나하잖아 아이, 이미 정라한데 뭘? 나. <웃음> 어? 잠깐만 음, 시작하기 여기 왜 이래? 왜? 어? 어, 아유, 오, 벽기다 아유, 아이고, 어 에이스, 에이스. 에이스는 어디야?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에 얘들 내가 이 에이. 에이, 에 어. 에이. 에이, 에이, 에이. 어? 이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아, 나는 왜중나 했지 그냥 자나가 그럴 수 있지 아니 에이스가 봉을 어가지고 내가 나는 이게 왜중나 했지 그냥 <웃음> 그냥 뭐 그래 인정일 지시쉬 어, 모르는 건말안해 씹고 던져가지고 이거안해잘안해잘안해잘안 그냥. <웃음> 그냥, <웃음> 그냥 아이, 아이 수, 미안 미안 아이 미 아이 미안 아이 그래, 그래 나 벤딧이나 싸게 해